오늘, 권에 사고, 시내버스하고 지하철만 탈수 있는 거, 고속버스하고시외버스안 돼. 자전거 돼. 그래서 시내버스로 이동할 거예요. 복권 동의로 3부터 시작하다! 이거도있등있등 있든 있든, 있든 있든 있든. 12번 1등 됐어. 이거 물어볼게요. 있는 거, 없는 거, 똑같은 거. 아 이거예요? 아 현금만이에요? 네, 현금만 돼요. 어, 현금만 돼요? 어, 그럼 이따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이거는 다 주세요. 10만 원. 이거, 어, 네, 25개 원, 아, 50개 맞아요? 맞아요. 어. 네, 네, 어, 네. 네. 거4천원 쓰이. 어, 하나, 둘, 셋. 네, 섯개는 4522만 원. 어. 그거 8만 원. 그게 그러니까 어. 10만 원 맞지? 네. 어, 아까 열0쓰니까 4만원, 4만원, 8만원에다가 2만원, 10만원. 오케이. 네, 맞을 것 같아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Our first, first o 원대거야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하자. Let's do our, you k know, n Ah, it's <laughs> on! Hey, it's o i o Yes! Get d o n It's on! It's on! i n i t n i t This is our last hope. I mean, $2 is okay. 여기다 근데 여기 1등만이 있거든 여기 봐봐 1등 이등, 이등.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 긁어왔어요? 네 이건 음, 몇 틀고 안했어요? 여기 다다 다 되는 곳 그럼 이렇게 이렇게 좀 있어 23개네. 응. 네. 나중에그리 아, 갖고 와야 돼. 이거 사람들 많이 있는 데. 아, 네. 죄송합니다. 어, 23개. 음. 아, 이거 돈 돈으로 받는거 아니에요. 돈으로 줘? 아, 네. 돈으로 주세요. 마르네. <웃음> 네. 23개는 하이 인선 4 6 0 0원이네 네. 4만 6천 원. 네, 감사합니다. 에이, 다시 카드로 줬냐? 4만 6천 원이요? 나이에나 잘못 봤어. 4만. 몇시야 에이, 점심 오는 시간에? 아, 이거, 여기 가자. 오, 사람 엄청 많았어. Oh, uh, 여기 김밥 진짜 맛있어. 나 먹어봤어. 보보, look at the kimbap. They a v e one of the best kimbap I have ever had. Oh, y a t e d o m a n g u h m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에이 나 옛날에 교통 카드 너무 귀여운데 지금 왜 이렇게 됐어 카카오 프렌드 있잖아요.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충전할 금액을 선택해주십시오. 2달러. 충전할 금액을 넣어주아 2달러 너무 아 어떡하지? 2달러 너무 짜는데 달러 해야 된데되니다 교통 카드를 가져가니요 표화는요? 표 사야 돼요. 나뭐 그걸 안사 봤어. k t x 비슷해요. 아, 표 그럼 아래에 사야 되네에이근데 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카드 있잖아요. 이 카드. 이 카드로 돈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도 오도라. 안 돼요? 너? No? 근데 뭐 이거 봐왜 써요 나 아니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어 있어 르리로뭐야 어! 어! 2시 5 5분 이거 딱맞네 근데 왜 양주야? 이거 동해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양주 아 그러면 양주에 동해 오 8시 23분 오케이 여기 50, 500원, 500원 마스크 있어요. 와, 13,200원. 이거, 내 지금 있는 돈보다 더 비쌌어. 어, 17,000원. 어, 난만2 0 오, 사람 많네. So many people. 3번도 같은데. 속 so 입속 랑 입속 입석 무슨 말이야 솔직히? 아 소소야? 소소 소소 하는 거야? 세 <목소리도> 시간 동안 입속이요. 오마이갓. <목소리도> oh Wow! o n j u y k Wow! Ne! o w n e t a n a m o n So fresh, man! y o k i s e r o h o n v i e d i n g a n u i Oh! Nice! 2만, 2만, 2만 6,900원. 이거는 이번 여행 그냥 딱한 번만 쓸수 있어요. 3만 원, 만 원, 그리고 청원. 3만 원 되면은 숙소, 아마트. 숙. 근데 만 원이면은 그냥 밥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PC방에 찰 거예요. 청원은 그냥 길에서 잘 거예요. 공항에 나쁜지 아은데 돈도 안 쓰고. 어? 공항에서 가자. <웃음> 여기에서 자도 될까요? 어, 안녕하세요. 음. 혹시 여기 근처에 무료 숙소 있을까요? 무료 숙소. 무료 숙소. 아 네. 그럼 내일 자고 네. 여기 여기까지 내일 네. 올 수는 있으시겠는데요? 근데 집에 가는. 가면... 아 저는 여기 사서 그다음에는 반은 갈 거예요. 당능을요? 아 네. 아, 그복 복권 복권에 사서 복권. 아 복권 사고 갈 거. 복권이 대상이 있을까요? 할수 있어요. 어. 복권 넣. 아할수 있어요. 응. 저 이거 돈도 복권 넣을 수. 오. 네. 얼마예요? 어 이거 먹을래. 어, 이거 안 먹어 봤어. 맞나요? 유리, 봉구스 고, 구 티, 열치치치치조 음, 음, 음, 음, 더 음, 음, 음, 음, 이렇게만 하니까 더 먹고 맛있다 어, 여기다 음. 우유 맛있어요? 나난 믿을게 달라요? 맛있어요? 그래서 우유는 초코아보다 초코, 코더 맛있어? 고마워 우유 먹을게요 통 있어서 와우 뭔가 야한 느낌 나왔어. 어떡하지? 나만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얀색 우유 처음 본다. 오, 맛있어. 엄청 맛있다. 아니, it's so good. 음, it's actually really good. 엄청 맛있어. 나다 먹었어. 보야. 아니. <웃음> 어. 세바보 선생님. 와, 인생 인생 냄새 냄새이다. 예. <웃음> 상 냄새. 아, 인생 냄새. 그거 아이디 그거 뭐야? 이건 뭐예요? 이거 옛날에 쓰는 거 아니야? 에 그럼 목욕 어떻게 해요? 목욕. 네, 목욕이 있었어 네화실 음. 아, 있어 있어, 있어. <웃음> 어, 괜찮아 음. <웃음> <하실> 수 있지? <웃음> 블랙크이잖잖아 블라크, 블라크. 양이 보여. 이보해 w h 오케이 알았어. g i boyo. 나 u r 신발